음, 안녕하세요. 영스 피리라이프의영입니다 자주 쓰고 있는 스킨케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가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난 뒤로는 스킨케어 제품을 모두 바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노파라벤 제품을 쓰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이것들이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인데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주에서는 스킨케어를 살때 보통 약국에 갑니다 유명한 약국으로는 프라이스 라인이 있는데요 화장품이 파는 섹션을 보면서 아 어디에 성분이 어떤게 들어있나라고 하나하나 꼼꼼히 봤어요 그래서 첫번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안티포데제 입니다 네, 저는 이게 반값 세일을 하길래 샀는데 이미 제 나이 또래 엄마들은 이 브랜드 벌써 유명하더라고요 세럼이랑 아이크림을 사서 한번 써봤습니다 뭐 호산나도 있고 되게 이름이 많았어요 근데 제일 브라이트닝도 되고 해서 써봤는데 안에는 약간 갈색인 액체가 끈적끈적한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쓰고 없는데요 <웃음> 예, 저는 또 반값 세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값 세일을 해서 30몇 불에 샀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싼 거는 못 쓰고 또 그렇다고 너무 싼 거는 믿음이 안 가고 좀 질도 안 좋은 거 같고 그래서 예, 저는 그고 가격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이크림인데 안티포데즈 건데요 노파라벨 100% 내추럴 인그리디언트 뭐 이렇게 써있어요 병에 보면은 생긴 음. 건데 뉴질랜드에서 만든 제품들은 거의 자연주의인 것 같아요 you made from 뉴질랜드 이렇게 써있으면은 아, 믿음이 가죠 이제 근데 네, 발랐을 때뭐 딱히 효과는 확 나타나진 않았는데 그냥 피부가 그래도 리치해지는 느낌? 좀 영양이 공급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안티 포데즈입니다. 다음에는 저기, 이거, 트롤로지인데요. 트롤로지는 로즈힙 오일이 아주 유명합니다. 저도 로즈힙 오일이 그것도 반갑할 때 자주 쓰, 사서 쓰는데 왜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로즈힙 오일도 요번에는 제가 요거를 사봤거든요. 스위스 브랜드. 근데 로즈힙 오일은 거의가 1 0 0예요 100% 네추럴 소스라고 여기도 써있는데 이 밤에 이제 스킨케어 하고 막 마지막에 로즈 오일을 얼굴이랑 목이랑 다 바르고 자는데요. 처음 썼을 때 느낌은 약간 식용유 바른 느낌?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펄퓸향 같은 게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먹는 오일의 향이 나요.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주 쓰다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 로즈 오일이 트롤로지거는참좋고요 지금은 병이 너무 더러워져서 버렸나봐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게 이게 데이크림인데 바이탈 모이스 바이 처라이징 크림이에요. 근데 요거는 오렌지 플라워가 들었고 마룰라 들었고 로스아빠 뭐 이것도 자연 성분이 들었대요. Powerfully Natural로 써있네요. 근데 요거를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시고 요거를 바르시면은 크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리치하지도 않고 피부에 싹 흡수가 되면서 화장이 잘 먹어요. 너무 오일리한 걸 아침에 바르시면 화장이 밀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적당히 나중에 이렇게 흡수가 되면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침에 화장하시기 전에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장하기 전에는 뭐 스킨케어, 에센스, 아이크림, 그 단계별로 많이 바르면 바를수록 화장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딱 하나만 요거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로 산게 에이킨? 에이킨이라고 한다. 하는... 있던데 저는 한국에 거의 지금 호주에 산지 10년이 돼서 그런지 한국에서 이런 게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1:1이 뒤에 이 성분이 뭐가 들어있나를 보고 이제 고른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세일을 했었겠죠.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세럼인데 뱀부 파우더랑 뱀부 파우더랑 뭐 100% certified organic 오가닉이다 뭐 이렇게 써있구요 요것도 로즈잎 오일이에요 로즈잎 오일은 밤에 제가 꼭 발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미리미리 세일을 하 제품이 있으면 은 이렇게 미리 사놓고 사용을 한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물이 풍었네요 이거는음 이거세요 보 냄부 성분이 들었다고 하니까 음. 뭔가 뱀부의 냄새가 나는 것도 같고 약간 위치하고 묽고 그렇네요 이것도 피부에 물처럼 좀 흡수가 잘 되는 세럼입니다 자연주의 화장품을 고르실 때꼭 보실 거는 노 파라벤이에요 한드 들어간 제품을 계속 쓰면 피부에 이 몸속에 축적이 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암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화장품에 파라벤이 없는 걸 쓰도록 저는 추천합니다 노실리콘 노 파라벨 뭐노노노노노노 여기 막써 놨죠 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일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이드가 들어있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게 있어서 뜯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거 트롤로지그 로직 오일이 끝 다 쓰고 난 다음에는 트롤로지도 좀 가격이 해요. 그래서 세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 스위스 로즈 오일을 사서 쓰고 있는데, 이거는좀 가격대가 낮았어요. 일단 오일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안았을때 이렇게 피부에 오일을 바르면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뺏기는 거를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주의 오일을 저는 바릅니다. 제가 또 까먹고 소개를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에이킨 제품 중에서 이 워터 클렌저인데요. 오가닉, 코코넛 워터앤 그린 티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가 워터 타입이거든요. 이 워터 타입을 화장솜에다가 워터 타입을 묻히셔가지고 화장을 지우면은 엄청 잘 지워진답니다 제가 이거도 세일할 때마다 이렇게 쟁여놓고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잘 팔리나봐요 그 뷰티 어워드 2018년에 뭐상 받았다고 이렇게도 써있네요 네, 이것도 기억하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워터클렌저로 한번 화장을 지워내고 그 다음에 오일클렌저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자연성분이라 100% 여기 내추럴 리디리버드라고 자연성분이라고 샀는데, 이게 오일, 오일이라 그런지 물로 씻어냈을 때잘안 씻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오일을 얼굴에 바르고 문질문질 하면은, 음, 화장이 녹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오일 자체가 물에 안 식혀서 요거는 비추입니다. 별로였어요 이건.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크림 하나는 이 이집션 매직이라는 크림인데요. 그러니까 성분을 자세히 봤더니 올리브 오일 비스왁스 허니 비폴른 로얄젤리 앤 프로폴리스 엑스트랙트라고 써있어요. 이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예, 여기 성분에는 뭐 파라벤이라던가 메 화학 성분이 전혀 적혀져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트라이해 보려고 샀었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뒤에 문구 중에 하나 보시면 은 발라보고 어, 만족하지 않으면 은 100% 환불해 준다 요런 말이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한번 사보게 됐거든요 요렇게 찐득찐득한 제형입니다 음. 피부가 약간 건조하다 싶은 날은 얼굴에 이 이집션 매직을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쫀쫀하게 쫀득쫀득해지고 되게 수분 보습막이 엄청 잘 형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약간 느낌은 피부에 꿀을 바른 듯한 느낌입니다 친구는 이제 이게 바셀린 크림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셀렌 크림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이 이집션 매직 성분은 다뭐 허니 꿀에 대한 성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소개 드리고 싶은 스킨케어가 있는데요 아쿠아렉스라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몽닉스 그 뿌리는 보톡스 스프레이라고 계속 그, 그 제품을 사용하셨었어요 근데 이 아쿠아렉스가 조금 저렴이 버전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걸 구입해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자연 성분의 제품들을 찾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파시는 분께 직접 문의를 해 봤는데 자이 성분이 뭐냐고 파라벤은 안 들은 거를 저는 쓰고 있다 그랬던 말씀하시기를 물론 첫 번째로 파라벤은 안 들었고요 여기 전 성분에 대부분 열매랑 뿌리 추출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또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써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밝아지고 잔주름이 펴지고. 저여만의 피부가 되게 탱탱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여기 호주에서 이제 이 배송을 받아가지고 한번 써봤는데요 정말 이게 놀랍더라고요 역시 한국에는 제품을 잘 만들어요 뿌리자마자 얼굴이 뿌리고 이제 흡수를 시키고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잔주름이 즉각적으로 펴져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다리미질한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잔주름이 여기 미간주름이라고나 이쪽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뿌리시면 은 어, 오랫동안 좀 사용하시면 그 깊은 주름도 효과가 곧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요거를 열으신 다음에 얼굴에 그냥 뿌리세요. 이거는 항상 들고 다니면서 메이크업한 위에도 피부가 좀 드라이하다 느끼시면 뿌려도 된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흡수시키면 되세요. 근데 저는 지금 기초 화장이 좀 되어 있는 상태라 많이 이렇게 문, 문지르지 못하는데 이제 클렌징업을 다 하고 요거를 이렇게 뿌리시고 특히 주름이 있는 부분을두 번씩 덧뿌리고 흡수 시킨 다음에 거울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열 피부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로 반응이 되나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성분 표시를 꼼꼼히 봤어요 금은하 추출이 있어서 피부도 환해지고 그런 게 아닐까 또 어쨌든 그 피부 몸에 안 좋다는 파라벤도 없고 뭐 그렇게 걸리는 성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 판매가는 18만원인데요 지금 어디 웹사이트 한군데서 세일을 하고 있어서 85,000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스킨케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